잉현맨, 로블록드 안녕하세요 저는 약골이라서 오늘 헬스장에 왔어요 음.. 오늘 운동을 할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해야지 좋을까? 어? 요가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음너 요가를 하고 있구나 그럼 요가는 마음과 정서와 그리고 몸의 건강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어, 근데 나 싸움 잘하고 싶은데 요가도 싸움에 도움이 될까? 음.. 그건 아닐걸? 하지만 이 자세를 봐 이건 전사 자세라는 거야 와. 이렇게 어려운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싸움은 잘 모르겠지만 격투 같은 건 잘하지 않을까? 그게 그거 아니야 응? <웃음> 음? 그런 건가? 어, 어쨌든 요가는 내 취향 아닌 것 같고 와 7억 2250 7억 2251 우와. 7억 5 2 2 3 와, 7억 개나 있어? 리아야 오스 <웃음> 여기서 보네 리아야 이거 이 무거운 거 들면 싸움 잘할 수 있니? 아이 물론이지 이런 게또 근력 향상에 도움이 돼서 주먹에 힘이 엄청 세진다고 나도 한번 들어볼래 그럼 이만큼, 나이좀 가볍게 들어가겠다. 그래, 넌 초보자니까. 아 힘들지? 음! 아! 음? 아, 허, 허, 허, 허. 음? 어, 엄청 무거워! 어이, 걔는 잘하는데. 애들아 그러면은 싸움을 잘하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돼? 나 싸움을 잘하고 싶거든. 애들아 어쨌든, 음? 아야 아유엉덩좀 했으니까 우리 누가 더 강한지 내기나 한번 하자 자 이거 한번 이거 아, 때려봐 때려봐 우와! 봤지? 너네 오늘 다 죽었어 자 일단 미호랑 너랑 겨뤄봐 에이 아이고. 아 리아가 이기겠지 하이. 자 3,2,1 파이팅! 에이. 살려주세요!! 으우와아아아 야아 아 진짜 아 싸움을 못하네 야 미호야 겨뤄 어? 어 대한 알았어. 복수. 누가 여기서 싸움 짱인지 겨뤄 보자고 네가 운동좀 했으면은 좀 어... 뭐 되는건데 아어 어 야야 어 아, 그렇게 도망가허허허허허허허 너 싸움 좀 한다고 우리 좀 괴롭히는데, 너, 내가 운동해서, 너한테 반드시 복수할 거야! 운동하고, 보자! 반드시 복수한다! 이겨봇! 뭐? 음. 음! 음! 음! 리아야! 아. 너 운동 많이 했구나! 죽을까나 아. 매우 좋구만! 음! 아. 야야 나한테 인사해야지! 여매는 안녕! 음, 너 파워가 많이 세졌구나! 이 정도면 미호한테 복수할 수 있겠어. 좋아! 그죠? 이 주먹을 가지고 미호에게 혼쭐을 내주자고! 음. 미호야 놀자! 미호야 놀자! 선물도 사왔어! 찾았다! 미오 찾았다! <웃음> 이 녀석들 화끈하군! <다> <웃음> 미효야 <웃음> 안녕! 1년 전 기억나지? 우리 그렇게 때렸잖아. 응? 음? 너도 1년 사이 많이 몸이 좋아졌구만! 그렇.. 그렇군. 나에게 복수라도 하러 온 거군! 그런 거군! 그래! 맞아. 미야야! <웃음> 네가 먼저 보여줘! 좋았어! 내가 먼저 보여주지! 이리 와! <웃음> 하! 규거 <웃음> 번에서 어, 폭탄을 쓰다니. 썬비어. 담미호 네가 와. 그래. 간다. 나! <웃음> 어. 파! 오! 비어 해! 파! 당신 여전히 강하구만. 당신 치다니 그래 멍청하다. <웃음> 이 <여성들이. 웃음> 자! 이제 술래자끼리 시작한다! 내가 숨는다? 그리 찾아라 응? 구독! 전동~! 전너 나한테 죽어~! 잡히면 바로 죽는 거야~! 여이 어딨어~? <웃음> 여왼이 어딨어~? 죽는다! 코에 다 여민아 집에서 뭐해? 어? 여민아, 아, 여민아 거기서 뭐해? 아 오, 아, 필카땅. 자, 10초 될게. 십, 구, 팔, 칠, 여, 구, 땡. 찾는다. 찾아봐라 찾아봐라. 잡히면 정말 죽노. 어딨어얘들아 내가 이 세상에서 없애주는 폭탄을 써도 찾아줄게. 거기 아닌데 울타리 뭐뭐넘네 뭐 여기 아니야? 오, 하늘로 날라다니. 마부다 마부 폭사. 오, 걸렸다. <웃음> <웃음> <으이! 으이! 으이! 웃음> 하지만, 안고, 안 잡히면 되지 밤새 밤새 안새히면 돼. 새 밤새 밤새 밤새 나 잡히면 죽는다고 했지. 죽는다고 했지. 죽는다고 했지. 잡혀. 아! <웃음> 리아도 찾아. 리아도. 리아가 어디 있는지 말해. <웃음> 음. 여기 있지. 찾았다 우! 이야, 잡았다. 너 왜래 진정해 봐. 진정해 봐. 여기, 진정해봐. 진정해봐. 여기 음, 재밌... 재밌는 팁이 프로그램이 있어. 뭔데 이게? 바로 이규민 유튜브야. 와, 이게 유튜브다 이게 어, 유튜브다 뭐, 재미없어. 재미없어. 재미없어. <웃음> 좋아요.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제 친구들이랑 회창에 되어 봤어요. 복수 성공한 거 맞겠죠? 우와! 애들아, 애들아 우리 집 나가 줄래? 이제. 하! 냉장고다. 어. <웃음> 하! 애들, 여러분들 재밌게보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. 그럼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